대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 네 안녕하세요 대리님께서 에티오피아에 나가 계시는 동안 후원자님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네. 혹시 답하시 준비 되셨나요? 네 질문해주세요 네. 어, 예상보다 빨리 한국에 돌아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별로부터 어, 말씀드리자면 은 어, 백신 접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귀국한 상황입니다 어, 데, 에티오피아 백신 상황이 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정 국민의 일전한 1억 1천만 명, 명 정도 되는 인구에 비해서 223, 230만 회이 정도니까 한 2% 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도착해가지고 바로 이제 어, 저희같이 세이브 씨더 아이엔젤 직원은 1차 접종 대상군으로 분류가 돼서 신청을 하고 기다렸는데 어, 한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 외교부나 이제 코이타처럼 해외 파견한 인력들의 대상으로 접종을 국가에서 이제 어, 해준다는 어떤 나라의 부름 이런 걸받고 어, 일시적으로 귀국하게 됐고 제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이제 뭐 백신 맞으러 간다고 하니까 저희 이제 현지, 현장에 있는 동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나라에서 한명한명 한명 그렇게 국민들을 다 챙길 수 있냐고 해서 굉장히 그런 부러움을 받으면서 어, 잠깐 지금했고 이제 저는 2차 전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면은 다시 이제 출근을할수 있게끔 돼서 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어, 진짜 에티오피아 커피가 정말 정말 맛있나요? 어... 정말 정말 맛있는지는 그냥 정말 맛있는 것 같긴 해요. 부지이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여행에 뭐 이탈리아 여행에 가면은 어 그냥 로마에서 그냥 아무 그냥 음식점에 들어가서 피자 먹어도 한국의 정말 유명한 미셸딘 레스토랑에 먹는 피자보다 맛있게 어떤 기억이 되잖아요. 어 이탈 아그 에티오피아에서 커피를 마시면은 어 이제 같이 마시는 직원들이 같이 동료 동료 직원들이 굉장히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어, 그런 얘기를 매일 번 해요. 그래서 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커피의 시작이 이제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다 보면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맛있게 사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어, 저희 그 뭐냐 오피스에 어, 커피 머신이 생겼는데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시죠. 어, 현지 에티오피아 커피는 무슨 맛이에요? 어, 커피는 한국으로 치면 에스프레소처럼짙은 커피를 조그만 소주잔처럼 조그만 잔에다가 가득 채워서 거기에 설탕을 좀 첨가해서 약간 달짝하게 마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 커피 안에다가 이제 떼나담이라고 뭐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허브 향, 허브 입 같은 걸 넣어서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마시는 경우. 그거는 커피 맛이라기보다 전혀 다른 새로운 음료가 돼요. 향이나 맛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새로운 음료가 된것 같아서. 네.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어, 에티오피아 음식 중에 뜹스라고 있어요. 뜹스는 이제. 자, 소고기를 이렇게 얇게, 이렇게, 아, 얇게는 아니고, 잘게 이렇게 저, 잘라서, 거기를 이제 화, 작은 화로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이제 나오는 음식인데, 뭐 양념 된 것도 있고, 양념 안된 것도 있는데, 양념 된 거는 약간 불고기 맛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그, 그, 그거를 이제 인제, 인제라라는 어, 약간 전병, 약간 시큼한 전병이지. 에티오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 거의 우리로 치면 주식처럼, 밥처럼, 쌀밥처럼 먹는 인제라로 이렇게 싸서 먹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찾아먹질 않습니다, 음, 현장에 나가면 식사는 혹시 어떻게 하세요?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요? 어, 일단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는 이제 아디스 아바바 수도라서 아디스 아바바만 해도 뭐 음식이 굉장히 많고 식당도 많고 또 한국 식당도 4개나 있어요, 아디스 아바바에는. 그래서 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사업장에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출장을 가게 되면은 어, 저희 출장 가, 가는 도중에는 사실은 또 음식점이 없기도 해서 가기 전에 이제 뭐 비스킷이라든가 음료수를 구입해가면서 이동간에 이동 그냥 가볍게 그냥 식사하고 그런 그런 걸로 이제 대체하고 넘어가는데 한 번은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이동하다가 이제 어떤 그 유목민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이제 이게 거의 일부로 멈췄는데. 보니까 이제 낙타유를 파는 집이더라고요 낙타유를 이제 어 직원들이 마시면서 약간 식사처럼 마시면서 너무 맛있게 정말 막 벌컥벌컥 1테스트 자리로 막들이마시 고소하고 맛있다고 막 그러는데 어 그러니까 저도 사실 궁금해서 한번 먹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이제 한국 사람의 인식에 이제 낙타 음식 이퀄 메르스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식사를 이제 못 먹고 이제 계속 주저주저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메르스라는 병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잘안 먹는다, 낙타 음식을 안 먹는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굉장히 메르스가 뭔지도 모르고 괜히 거기 잘 마시는 데다가 제가 재 뿌려놓은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네. 좀 그냥 개인 위생은 제가 알아서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기 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저희 회의실에서 네, 계속 이야기 하시죠. 피아 i 하고 떠나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고 활동하면서 무엇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어, 처음에 이제 제가 처음 출발하기 전에 이제 걱정했던 부분들은 어, 아무래도 그 코로나 상황이라 보니까 개인 건강이 가장 염려가 됐었긴 했었어요. 코로나도 있었고 환경도 변하고 또 어, 뭐 치안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됐는데 사실은 뭐. 날씨가 추워서 좀 약간 당황했던 거 말고는 크게 뭐 그런 개인 건강 면에서는 어려운 게 없었고 또 하나는 이제 어 이제 사업을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또터세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 사실 걱정을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주변에서 어 이제 얘기도 많이 듣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있지 않을까 이런 어 우려 아닌 우려를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예. 여기 이제 현재 직원 동료분들이 굉장히 도움도 많이 주시고 또 낯설지 않게 여러 가지 이어 가면 이 처음이니까 저도 어리버리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커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저한테 뭐 이게 뭐 탓대로 뭐 느껴지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뭐 괜히 괜한 걱정을 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번 파견을 가시면 어느 정도 있다가 오시나요? 어, 저희 내부 규정상, 어, 1년에 1회 이제 귀국, 이 가능한데, 어, 코로나,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케이스 때문에 약간 덕을 본 셈입니다. 학원 가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으세요? 어, 저도 이제 사실은 가장이라 보니까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번에 이제 입국할 때 어, 일부러 저희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왔어요. 서프라이즈 하려고. 근데 이제 첫첫 첫 이제, 이제 도착해가지고 아이들을 아이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막 우는 모습을 보니까 아참 그간 힘들었던 부분들이 저도 이제 참 녹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가장 보람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어,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또그 아이들의 변화를 목격하는 보호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을 때, 아, 내가 정말 여기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사업은, 어, 이제 가뭄 때문에 이제 삶의 터전을 잃고 이동해 오신 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가족들이 완전 새로운 환경에서 정착을 할때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뭐 아동 보호, 식수 위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웨이빙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통합 지원 사원인데요. 특히 여아대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그 이제 교육이라든가 위생 용품 이런 것도 잘 구할 수 없어서 이런 서비스 부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어떤 주변의 인식, 어, 보수적인 사회의 어떤 인식과 싸워야 되는 그런 굉장히 난제들이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어, 교육을 통해서 또 자기의 어떤 그 장래 희망이 생겼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런 얘기들을 직접 듣게 될때아어 사실은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것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아 여기 오기를 되게 되게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다시 출국을 앞둔 다짐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일단 올해 하반기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것과 또 별개로 저희 이제 이 에티오피아 가문 대응 통합전 사업이 2016년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된 거고 2018년부터는 코이카 인도협정 민간형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발전되어와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도적 지원 사업 치고는 비교적 장기간 진행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또 배움이 있었는지를 좀 매듭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매듭 짓는 과정으로서 하반기 중에 성과 공유회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티오피아가 특별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승익에게 에티오피아랑? 어, 에티오피아란? 에티오피아란? 어, 제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아본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어, 물론 특별하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특별한데 사실은 되게 오래 산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더 경험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 출장 파견 소식 이제, 어, 계속 전해드릴 텐데,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웃음>